좋은 생각 밝은 방송 KBC KBC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C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KBC는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이자 남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 종합콘텐츠그룹입니다. K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